언제 출동해? 아, 니 존나. 잘 멈췄다. 여기, 여기다 지면 안 돼, 여기다 지면 안 돼. 불을 끌수 있는 지역으로 와야지. 어, 여기도 돌아가야 되네. 아, 여기다가, 이거 여기 하나, 진짜. 그 다음에, 길을 좀 투자. 이제 여기 길 터자 인정. 오불 번져 번진다 번진다. 아 여기다 말고. 오 번져. 이거 언제 완성되는 거야? 아니! 왜? 넌 왜? 넌 왜? 넌 출발 출발 출발 불어 이런불꺼는 거야? 아불 끄고 있구나 니치 워터 아자뭐 내가 수... 수출을 잘하고 있지 음. 이거 위에 수치는 뭐야? 살고 있다 이건가? 일단 불 꺼. 얘들아 불 꺼자. 어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 아 이게 불 끄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땅을 조절을 이게 지금 여기 하고 여기요 빨리 가시죠 아 이게 사건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돼아 오케이 오케이 뭔데 뭔데. 아, 불난 거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 건가? 예. 여기다 올리자 아, 일단 150명을 만들어야 된대요 어, 이 농부가 부족하기 시작했다 이게 시간 지나면 다시 농부가 줄 줄어들던데.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랑 다른 그건가 보다. 등급이 다른 친구들인가 보네. 음. 약간 이했다 약간. 농부 주택 조금만 더 만들자. 네. 여기도 목재가 확실히 부족하긴 하구나 아니 제재소를 저거 제재소 하나만 더 만들어 이게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만드는 속도를 못 따라가네 나무 나무 제재소 나무를 너무 나무를 너무 착취하고 있나보다 내가 너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나봐 인 <목소리> 일단 올려. 제재소를 하나 더 올렸으니까 주택을 좀더 올리자. l e f n e 그리고 이게 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여기를 내가 부숴도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주택을 짓자. 어, 인정? 예, 이렇게만 뚫어도, 어차피 불났을 때만 가면 된단 말이지. 오, 부서졌어. 아, 나무가, 아, 나무가 많이 부족하네. 남무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이래 왜아 왜이래 왜 이렇게 음. 아, 왜, 왜 자꾸 알트탭 되는 거야 그걸 바꿔야겠다 전체 창 모드로 바꿀게요 잠깐만 <목소리> 이게 창고 창고가 하나당 3개, 3개씩이네 아, 오케이. 그래도 3개 하나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이 제재소 3개 창고 하나 그리고 이 오두막 3개 이런 식으로 여긴 네, 오케이 이제 조금 이제 경상 수치가 조금 맞겠지? 134명이래 조금 더 늘립시다 주민 부족? 아 사람이 안 산다고 하지. 이거는 어떻게 올려? 어, 감자 팔자 수치는 어떻게 올리지? 이 식량 수치가 더 올라가야 되나? 이것도 10개로 바꿔 이 식량도 한 15개 이게 결국에 식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더살수 있나 보다 음. 일털.. 아 일거리가 없구나 지금 이제 약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필요한 거 나는 또 작업복 애들이 부족한 게 뭘까 앉자도 좋고 이슈앱스 이거는 필요 없어 보이네 아직은 일단은 이런데를 업게이드 시켜줍시다 여하스 항구 도시 좋았다 이거 하나 깼다 이 여기를 얻고에도 시켜주면 아, 얘네가 일로 가지는 않지?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너를 따를 거야 채무를 독촉할 거라고? 뭐하나 제대로 된게 하나 없어 사 도넷 네톤 이번에 돛 달라고 하시네요 선생님께서. c e a r l y Uncle's intention is to keep us from ever owning a shipyard. 그럼 뭘 지어야 합니까? <목소리> 선생님 뭘 하실지 알려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돈네 톤. 페네스 작업복 노동자 이거야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아, 요, 아 여기도 있었구나 몰랐네 도서를 만들어 봅시다 양 농장 어제양 농장 있고. 그럼 양농장이 더 있어야겠는데? 그죠? 양농장을 더 지어봅시다. 이게 농장이랑, 저분 창가랑 가까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고세 네? 개가 필요했었단 말이지. 요하스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을 만들 수 있게 해두자 요하스아 여기는 이제 그게 필요한.. 아 뭐야 또 저게.. 아 벽돌 벽돌은 또 뭐야 점토 채취장 아까 있었는데? 아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도 도로로 연결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창고가 있어야겠죠. 뭐든지 창고가 다 있어야 되나? 네 일단 창고도 건드려져. 아, 이거 게임이 괜찮네. 괜이 얻었어 그리고 벽돌이 바로 벽돌 공장으로 들어가지나 나 아, 그러네. 그래, 창고로 괜히 없앴다. 이씨, 어쩐지 씨... 저로 땡겨줄걸, 씨. 에라잇. 이렇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연결하냐? 도로를 올수 있나? 아, 되네? 돌을 엽시다. 좋았스 얘랑 창고랑 연결해야 되잖아? 그치? 물론 쭉 가, 그냥. 음, 좋았어. 아직 노동력은 좀 여유가 된다, 그치? 벽돌이 있어야 되니까 점토 생산량을 좀 늘립시다 뭔가 이제 조금 약간 알겠어 게임을 좀 하는 방법은 조금 알것 같아 이게 세트네 이렇게 이게 세트야 그이고고 아내돈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왔다 벽돌 6개. 아, 이제 조금 알, 알겠네. 벽돌 6개 짓고. 어, 벽돌 5개 얻었다. 그럼 여기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노동자가 줄었어. 어 양목장이 노동자를 엄청 많이 필요하네. 노동자가. 왜 이럴 수가. 클났다클났다 났다. 농장을 더 올려야 돼. 농장이란다. Grass i <놀람이> 시민들이 더 자리를 잡게끔. 어, 뭐야. 드릴. 오. 뭘 도와드리죠? 노동자가 당신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뭐 어떻게 확보하는데요, 선생님? 뭐 <웃음> 어떻게 하고 하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 우리도 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생선이 아니구나. 아직은 좀 여유있네. 음, 다섯 개만 씨. 이 친구들의 만족도가 왜 오르지 않지? 삼 사. 네, 좀 이상 수치로 들어섰다. 이 친구들을 결국 살아야 되는데, 말이지. 됐다. 채워지기 시작했어. 야, 돛, 네톤. 돈, 네톤. 네 톤. 좋은 네 톤. 네, 좋았어. 잘하고 있어. 돈이 그래도 조금 조금 올라가고 있다. Not spoil my plans. When will you show your f a m i l a m e s a v e Game s a 이거 끝났잖아. Where a 돈 내게 됐나요? o k a 아니 확보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 아, 오케이 쉬었구나. 삼촌이 이제 막 불에 먹기 시작했어, 이제. 행존자 물품 을내 가져오거나. 이거 어떻게 가? 내 배로 가는 건가? 이게 지도는 없어? 아. 오, 오 이렇게 뭐야 뭐야. A competitor raised a settlement. 오. 아니, 근데 나내 도시로 돌아가고 <웃음> 돌아가고 싶은데. 내뭐 우리 집. 이 배로 아까 생존자 구하라고 했던 거아니야 어, 여긴 뭐야? 어디 있어? 전환자 브리를 구하래 가자 가자 이게 이 배로 가는 거지? 음. 어, 이름이 안드로메다야? 아, 완전 해적선 <웃음> 어, 완전 어, 완전 해적선이다. 아 그래도 되게 디테일하다 배가. 오 돛도 접어. 완전 해적선이야. 어딨 있어? 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 배로? 으. 여기는 그러면은 거긴가? 아까 그 아빠 아빠 아빠 도시? 와 여기는 와. 와이 사람 엄청 많네 여기 아 근데 여기 뭔가 좀 뭔가 무섭다 도시가 공장도 있고 막 근데 땅은 아직 발전이 안 됐네 아 오케이 오케이 딴짓 하지 말아야지 지금 조난자 아 여기, 여기 있네 아 이게 정치범이야 이것도 저, 저 친구들 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닐까? 아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 그 다음에 아 병동이 병동이 아이 행동에도 이 게임 좀 함. 음, 어쨌든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 어, 뭐야? 에드워드의 정치범을 일라이 플렉스워드에게 인도. 아 졸로 가야 되는 거야? 진작에 말해주지. 일로 아, 가자. 아, 여기다 인도하라고? 아 여기가 뭐 교도소 같은 건가 보네. 아 그래. However much we despise uncle Edward it's criminal to go opening his private correspondence. 현재 읽는 건 불법이래. 바로 보자. 블랙워스 씨에게 반역자 사무엘과 공모한역적을더 보냅니다.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니스트 스털링 불경한 은행 중도동 16년. 야, 불경한 은행인데 16년이나가? 베라티고타드 신분 위장 안티포데스로 추방. 알레야스노블 공갈협박 종신형 호나라 디스틴 비방 종신형 판사, 판사는 이들의 악랄한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본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판사의 판결이 기, 가볍다고 생각될 수 없지만 아 생각될 수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어쩌, 어쩌, 어쩌고 어쩌고 어쩌쨌든 뭔가 좀 어, 아버지의 측근들이 아 그거야? 아버지의 측근들이 뭔가 그거 한 거네 정치 세력에 밀려서 지금 간거 아니야? 뭔 t o h 는가 했다 쟤도는 e 우리 도시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인정했네요 무역 연합을 건설하세요 무역 연합 그 e t free, s p i f f i 하는 걸까요? 아이구나 바로 있네? 영양력 투자, 영양력 p one step. 이게 뭔가 생산 건물을 할까 뭐 e 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다 u 시다 뭐 효과를 받으려면, 어씨 이거 수척저렇게 걸치면, <웃음> 아 걸치면 어떻게? 왠지 여기도 받고 싶은 느낌이잖아. 모르겠다 이렇게 진짜 도로는 나도 모르겠어 나발액션은 뭐야 나발액션은 무슨 게임이죠 아범 조선수 아, 예. 범선 조전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뭐야, 땅이 안 나와? 왜래왜 아, 이래, 왜 이래. 여기는 못 올려? 아, 네, 저기다 저거 지워놔가지고 못 올리나 보다. 아, 이렇게, 이렇게 올리자. 아, 그래? 이거 좀, 이거 좀 해보고, 그거 한번 해보자. 흥미는, 흥미는 간당. 오늘은 이거 좀 해보고. 아, 근데 이거 지금 지은거야 내가? 아 어, 벽돌이 25개나 필요해 It's our human rights. 나발 액션 적어놓게 이거 일단 지우려면 어쨌든 벽돌이 더 있어야 되네 벽돌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구나 여기도 벽돌을 짓자 아 이게 할 때마다 창고를 옆에 같이 지어줘야 되는 건가? 도로를 쪽에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연결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저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이렇게 농부 주택을 계속 계속 지어주는 게 중요한가 보다. 그죠? 음. 아 이쪽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친다 오로가 없어 그죠? 여기다가 더 지워줘야겠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건좀 좋네. 아, 넘어갔다. 건물을 이렇게. <웃음> <웃음> 건물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건 개웃기다. 이러면 좀갈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아, 오케이, 오케 어, 링크는 안 보이는데? 어, 카톡으로 한번보내주요 그거. 이렇게 오늘 이 게임 해보고, 그 게임 해보자. 여러 게임을 해봐야겠다. 자무의 연합의 아이템 배치 아 이거 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어, 됐어 됐어 어뭐 사진 찍기 뭐야 아어저도시를 <웃음> 아. 아. 아. 사진 찍을게요 예예예 예, 예. 자 준비도 하시고요 좀 아.. 좀.. 구도를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내리는 끼가 없네요 어 아, 여기 죠 자, 이제 진 찍을 거니까. 자, 이번 준비하시고요. 아, 어, 좋다. 잘 찍었다. 좋았 어, A p e r f 처럼고두가문의 후계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독립상회를차렸다 낚시할 증거는 없다. 어쨌든 도시를 차렸다. 그렇죠? 어 불의 표식. 어, 제 2장이다 이제. 음. So you build ships like your f a m American. Korean BBQ is best food ever. BBQ 가가식이죠가식오 뭐야 적자야 적자. 잠깐만요, 지금 적자예요, 적자. 아 도파라, 도파라. 언제 적자로 돌아섰지? 잠깐만요, 마을이 적자로 돌아섰어, 조선소 지으니까. 오, 클났어, 클났어.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나무, 피케어 아니, 왜, 얘 자꾸 아니 알았다고! 도시가 적자라고, 지금 너랑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아이템 판매가 필요해. 지금 감자도 부축이 필요 없다. 목재가, 목재가... <웃음> 어 목재가 왜 이렇게 많냐? 어, 노동자가 부족해 집중해, 일명 된 도시가 어딜까? 게임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아직 부족하구나 아, 오케이 어 오케이, 봤음봤음 이거 한번 볼게, 나도 일단 건물들을 올리자 지금 뭐가 부족한 것같아 만족도가 왜 50%밖에 안될까? 뭐가 부족한 걸까? 아 이게 수리 애들이 없는 건가? 이걸 좀.. 어? 아, 슈냅스를좀더만들어야겠다 본데? 지금 어좀중당했어이 만족도를 어떻게 올리지? 얘들의 만족도 만족도가 좀 있어야 어? 이 친구들이 좀살 텐데 집을 불경기 시대에요 어? 만족도를 어떻게 올리는 걸까? 이게 어쨌든 이.. 저 술이 뭔가 부족한가봐 이.. 저 감자를 감자가 점점.. 감자가 재고가 몇 개야 감자가 재고가 많네 슈넥스 농장을 더 만들자 이렇게 슈넥스 양조장 아.. 슈넥스 양조장을더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일꾼들이 부족하잖아? 그지? 역시 사람은 술을 마셔야 돼 그죠? 술이 또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한다고 또왜 양식도 지금 이제 부족한 거야 어 클라스 클라스. 유동력이 부족해. 이게 좀이 양조장이 건설될까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 왜 집에 안 살지? 집좀 살면 좋은데 행복도 물론 요건 아치풍 행복도 일구상 왜왜왜 생필품 왜줘줘 줘. 주란 말이야 일단 절로 가라는 얘기야? 어 농부가 부족해. 게임 잠깐만. 잠깐만. <놀람> <놀람> 여기 살기 하려면 어떻게 하지? 살기는 어떻게 될까? 아 작업품이 부족해. 안돼~~ 적자로 늘었었다 작업품도 부족하다 최소 재고를 아 이거 좀 치워봐 아쟤 땜에 적자로 들어섰다 이럴 때는 이 집들을 다운그레이드 해야겠어요 다운그레이드 해야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해? 부족할 게 없는데 족자가 늘어나고 있어 감자도 뭔가 생필품에 영향을 미치나? 아니 이거를 모르겠다 일단은 퇴근 짓자 이 도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살지 않고 있어요 식량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호장을 더 올렸어요 그리고 돛은 일단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 돛은 팔겠습니다 한개만 마을을 계속 짓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예, 아니 시민 훌륭한 시민들을 위해 용부가 부족하다고 하니 일단 슈넥스 양조장은 나중에 합시다. 만족도를 채워줄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지금 필요한 건 먹고 살수 있는 최소한의 풍족한 삶. 여기는 됐어요.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생피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양털이 없네. 양털 목장 하나더 올려야겠다. 일단 안정화에 접어들었죠. 돈은 다 잃었지만. 자 이제 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열 명이 되는 걸까? 일단 생필품이 부족한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 생필품을 좀 채운 다음에 고민해봅시다. <웃음> 소비에트! 잠깐만, 물좀 갖고 올게. 아 뭐야? 왜또 갑자기 적자야?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1 0명 있는 집이 없네? 이거 뭐 없애면 이 친구들이 10명 되나? 쭉 버려. 오 예. 죽어어어어 <웃음> 오, 렸어 이렇게 된 이상 아, 일단. 쟤자가 없잖아, 그렇지? 벽돌 팔자. 돌은 는 음... 나중에 체험 되니까 쟤는 쟤는 쟤지쟤 이 생필품이 진짜 없어서 애들이 안, 태워, 안 태워지는 건가봐 도들 만들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지금 생필품을 만들어야 돼 얘들아 야구 보고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 상황을 빨리 타파해 보자 이 상황을 타파해 봅시다 이건 볼까? 어어 been...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벽돌을 파니까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어 역시 필요한 건 생필품 아, 생필품을 만드는, 지금 그게 부족하네 생필품을 만드는 숫자가 부족해 어, 생필품을 더 만들자 근데 이게, 10명에서 식량 생산량을 늘리자고? 사실 식량.. 어 식량이라면은 이거 이건데? 생선? 그치 생선은 지금 추, 13개 아 근데 감자는 진짜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어 이 감자 술이라는게 행복도인데 사실 이거..이..이거를 올려야 되나? 이 술을 역시 더 재배를 할까? 술을 더 만들어야 되는건가? 행복도를 더 올려야 친구들이 있지? 일단, 이 부족해. 일단, 작업품이 부족하니까, 일단, 작업품을 더 만듭시다. 어, 불렀어! 불렀어! 아, 불 끄고, 그나, 깜짝아. 쫄았고. 만족도가 낮아. 사치품. 선술집. 아, 이쪽은 선술집이 거리가 안 닿나보다. 아, 이쪽에, 이쪽에 선술집이 없어서, 도시를 이 도시 구조를 이렇게 선솔집 주위를 이렇게 지어야겠네 뭔가 보다 밀? 밀은 일단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이유는 이 행복도가 아닌데 이 친구들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뭔가 이 생필품이 부족해 지금 옷이 부족한 거야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옷이 부족한 거지 두 개로 지금 부족한가? 어, 그래 어, 이거 줄어들고 있다 그래야지. 뭔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옷이 부족한 거야. 에? 음식은 충분해. 그치 그치. 옷이 중요하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불꺼 빨리 불 꺼. 어 돌아섰다 돌아섰다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어 럼주가 럼주도 일단 럼주 공장도 하나 올려야 돼 그러니까 감자가 많아 그죠? 감자가 많은데 오씨 럼주 공장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감자 숫자에 비해서 럼주 공장이 못 따라오고 있어 지금 이렇게 좀 시민이 부족하면 디 와서 살아야 되는데. 게임 아, 세 그래. 애들이 그래. 슈스 슈넵스. 일단은 저 슈넵스를 올리면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일단 만족도가 일단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올라가긴 올라간다. 공급량 감소 중이래. 부족한 거야, 슈넵스가. 일단 제조를 하고.. 아 창고가 식량 마이너스 14? 어디 어디 이거? 식량 마이너스 14응뭐일 이거는 경상수치 돈이고 이건 일단 이 마을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1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 이 노동자는 이 건물 있죠 이큰 건물, 이게 뭔가 이걸 업그레이드, 요, 이 건물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농부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노동자가 되는데 이 노동자는 지금 21명 부족한거지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요구사항, 이, 이 지금 10명에 9명이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10명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요게 10명이 살게 하기 위해선 그래서 아까 작업품이 부족해서 작업품을 채워줬어 근데 근 네? 행복도를 보아하니, 이 사치품에 대한 행복도가 좀 어쨌든, 좀, 들어왔잖아, 붉은. 그래서 이 선수 집을, 양조장을 하나 더 지어준 건데, 농부가 부족하대. 농부가 부족해. 그럼 여기에, 10명이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웃음> 10명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근데 이 선술집이 뭔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 양조장이 이런 거 유로데 지어놔 버려가지고? 왜또왜또 저장 공간 부족이야? 뭐가 뭐가 부족인데 아 점토 점토 팔자 점토 열 개. 아, 목재 아, 목재가 또 하다보니까 또 목재가 많아졌네 또? 아, 이건 못뭐 팔아? 어, 이걸, 이, 이 이거를 요구사항 다 태워주는 거 아닌가요? 이 네? 시장이 여기는 충족이야, 지금. 얘는 왜 미충족일까? 일단 팔자. 일단은 일단 팔 필요가 있다. 그지? 양모 지금 양모 속도를 못 따라오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다고? 요구사항 대체해주니까 주민 부족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 노동력.. 노, 저 농장이 어땠는 부족해 집을 아 이거 선술집을.. 아 집을 좀.. 집좀 각.. 이렇게 구상을 해야겠네 집을 좀.. 여기다가집 터를 좀 구상을 하고 뭐지? 이런 농장들을차츰 옆으로 옮겨야겠다 이게 구상을 좀 다시 하자 이게 일단 내가 보기엔 지금.. 선술집 게임 선술집이 집 가운데에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범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